안녕하십니까 4월 12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지스를 제외하고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대형기술주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gdp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하락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성장률을 0.2% 상향된 1.6%로 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에너지 산업재 등에서 강세를 보이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성장률은 0.1% 하향 조정한 2.8%로 전망했네요. 원유는 달러 약세 및 IMF의 미국 성장률 상향 조정과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IMF는 글로벌 경제의 표면적으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표면 아래엔 은행 리스크 같은 우려할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여러 리스크를 주시하며 대응을 해야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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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6.0%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하락한 5.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3시 30분에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마이너스 373만 9천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마이너스 58만 3천 배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2길 오전 3시에는 F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배드베스 앤비온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수익 마이너스 1.67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 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요즘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특허 회원님들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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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